소비자의 여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아 브랜드 또는 서비스를 알게 하는 인지 단계,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자리잡아야 하는 고려 단계, 소비자의 액션을 유도해야 하는 구매 단계, 소비자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충성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광고 상품을 통해서 단계에 맞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인지 단계에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도달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으로 범퍼를 고려 단계에서 제품에 대한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솔루션으로 트루뷰 인스트링과 디스커버리 마지막으로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의 액션을 유도하는 솔루션으로 액션 트루뷰를 활용해보세요. 인지 단계에서 범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6초 소재를 사용하는 스킵 불가능한 포맷이기 때문에 단기간 많은 노출을 획득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많은 노출을 통해 광고를 상기시킬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모바일에서의 도달 범위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스킵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범퍼는 CPM, 코스트퍼 밀리인 1000회 조회당 과금으로 진행됩니다. 1000회를 기준으로 과금되는 상품이므로 천0회 조회 시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실지를 정하면 됩니다 소비자의 인지 단계를 넘어서 고려 단계에서 루브 인스트림은 제품 관여도를 상승시켜 소비자의 관심 및 참여를 준비시키는 캠페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스트 퍼 뷰, 조회당 과금입니다 영상 길이에 따라 조회 기준이 다소 달라지는데요 만일 영상이 30초 미만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을 때 과금 30초 이상이라면 30초 이상 시청 시에 과금이 됩니다. 6초보다는 긴 영상을 활용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 광고를 조회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리마케팅도 진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음 단계인 구매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준비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및 참여까지 유튜브 상품 중에서 마케팅 퍼넬의 가장 넓은 영역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트루뷰 인스트림과 함께 트루뷰 디스커버리도 고려 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광고는 유튜브 검색 결과, 영상 시청 페이지, 관련 영상의 상단, 그리고 유튜브 홈페이지에 노출 가능합니다. 이렇듯 유튜브 내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는 지면이 가장 다양하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광고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광고 상기도 및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디스커버리도 인스트림과 동일하게 CPV, 조회당 과금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잠깐, 트래뷰 인스트림은 광고를 시청하면 과금이라 CPV, 조회당 과금 방식이 이해가 되는데 트래뷰 디스커버리는 왜 CPV일까요? 트래뷰 인스트림에서 조회당 과금은 30초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30초 미만의 경우 광고 전체 조회 시, 30초 이상의 경우 광고 30초 이상 시청 시 과금이 됩니다. 반면 트루브 디스커버리에서 조회의 의미는 클릭을 통한 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조회하기 위해 클릭 시 과금이 되며 조회를 하기 위한 클릭이었으므로 조회로 인정되어 조회당 과금이 되는 것입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액션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액션 트루브 캠페인의 경우 클릭 가능한 영역들이 존재하기에 클릭을 통한 전환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콜트 액션, 버튼 삽입 배너 영역과 엔드 스크린을 클릭하여 특정 웹사이트로의 행동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전략이 CPV, 조회당 과금이 아닌 타겟 CPA 입찰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1회 전환당 과금할 수 있는 입찰가로 전환당 비용으로 과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겟 CPA는 목표하는 전환당 가격 내에서 최대한의 전환을 유도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전환당 몇 원까지 입찰에 참여하겠다라는 의미로 경쟁 광고와의 광고 게재 위치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는 것일 뿐 실제로 전환이 발생했을 때마다 과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과금이 되는 걸까요? 액션 트루브 캠페인은 타 캠페인과 달리 클릭 가능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영상 속 왼쪽 하단에 콜트 액션 영역, 영상 및 버튼 클릭 영역, 영상 중에 엔드 스크린 클릭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이 발생했을 때에 과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액션 트루브 캠페인도 다른 캠페인들과 마찬가지로 광고 영상이 재생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조회 시에도 과금이 됩니다. 즉, 클릭이 발생했을 때와 광고 영상이 조회로 인정되었을 때 모두 과금이 되는 것입니다. 구글 d 드에서 동영상 캠페인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생성할 수 있는 캠페인 종류가 달라집니다.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 선택 시에는 범퍼 애드를,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 선택 시에는 범퍼 애드, 트루뷰 인스트림, 트루뷰 디스커버리를, 리드 또는 웹사이트 트래픽 선택 시에는 액션 트루뷰 캠페인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에 따른 안내 없이 캠페인 만들기를 선택하게 되시면 가장 대중적인 트루뷰 인스트림 및 디스커버리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여정에 따른 동영상 캠페인 종류 및 입찰 방식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단계별 동영상 캠페인을 통해 성공적인 마케팅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